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아, 초보왕 정말 처음부터 지금 페어웨이 우드 특집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 자랑해 주시고요. 지금 이병옥 골프학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0년도 3학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옥스윙4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긴 진짜 골프를 제대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더 나은 골프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페어웨이 우드 특집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방법, 그래서 가까이서서 점점점 뒤로 와서 나에게 맞는 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실전적으로 정말 신경질 내는 방식의 스윙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골프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옥스윙4에서 나오는 내용이 약간 접목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오늘 좀 달라진 건 뭐냐면 보통 초반은 밑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중간 과정을 빼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착,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드로도 처음에 바닥하고 소통해라. 그래서 이렇게 긁어치기 해라. 그럼 긁어치기가 되면, 그 다음에 앞으로 똑바로 치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뭐, 가까이도 서보고, 멀리도 서봐서 나에게 맞는 이 거리감도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타겟 쪽으로 보내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딱선 상태에서, 아, 좀난 가까이 서는 게 편하더라. 이 상태에서 보고 타겟으로 계속 칠려고 이런 식으로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공은 어차피 내 거니까 공은 늘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초보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충수가 될수 있는 건이 공을 갖다가 보고 쳐야지 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 이건 뭐 타겟하고의 소통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스틱은 우리에게 수심이 얼만큼인지. 이 수심이 얼만큼인지를 측정을 할수 있는 그 정보를 주는, 그니까 러이전 뭐라 하냐면 구심이라거든요 공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측정해 줄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 요 정도 깊이구나. 그래서, 아, 눈 감고 한번 쳐볼까? 이렇게 한번 쳐볼까? 그럼 지금 이제 초보한 분들, 시청하는 분들 이제 기겁하죠. <웃음> 야, 옥선생 봤더니 공도 안 보고 쳐. 그러니까, 와, 안 보고도 칠수 있네. 안 보고 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그 깊이를 이제 이해하려고, 인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 상태에서, 아, 이 정도의 높이다. 얘는 어차피 공은 내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냥 가지고 타겟 쪽으로 어떻게든 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페이웨이 우드를 칠때 공만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타겟 쪽으로 내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내 내 백스윙 크기가 어떻건 간에 여기에서 딱 보고 그냥 그쪽으로 앞으로 계속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손의 느낌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서 앞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지난 시간에 레슨을 통해서 아, 나는 가까이 서는 게 너무 편하더라. 어떤 분은 아, 나는 이렇게 놓는 게 편하더라. 이러한 편한 거리 그리고 잘 맞는 거리가 확보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딱 보고 어떻게든 침과 동시에 타겟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왼쪽 오른쪽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핵심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공을 갖다가 어떻게든 여러분의 본능적인 느낌으로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똑바로도 가고 이러한 느낌의 본능을 계속 깨워라 라고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것마저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을 드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 옥 선생 방법왕 초보왕 목숨 뭐수 아카데미에서 가장 핵심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걸 드릴 거니까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또 이쪽으로 타겟으로 늘 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타겟과의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면 겁이 없어져요. 그냥 어떤 채를 들건 간에 어, 3번호도 못 치겠어요. 뭐 유틸리티 못 치겠어요. 몇번 롱아이언 못 치겠어요. 그럼 본인들의 핑계고 아, 깊이가 이 정도구나. 그리고 딱 페이스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초보왕 시청하신 분들이 아 그래도 그 폼이 여기에서 이게 뭐이게 여기서 탁 해서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지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 내용과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 시간적으로 일주일만에 될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년, 3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게 됐다고 해서 일로 바로 넘어가면 다음 시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겟을 보면서 치지만 타겟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박혔을 때는 타겟을 안 봐도 머릿속에 타겟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칠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 라는 게 초보왕의 메시지인데 그거를 무시한 채 불과 뭐 3일, 한 5일 연습하고 바로 구리간다 여러분들 골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이것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거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이렇게 타겟을 보면서 치는 건 너무나 똑바로 칠 수는 있지만 거리에 대해서 어떤좀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음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겟을 안 보고도 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게 뭐 일주일 새 바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니까 이두 가지를 병행해서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페웨 우드는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유틸리티 클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좀 가볍게 초보왕이니까 더 나은 골프는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가볍게 터치하는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